이건 면역력 영양제 물약이에요. 응, 알았어, 알았어. 막 끌려 들어가. 가지요, 천천히. 천천히, 천천히. 그래 <웃음> 가지고 천천히 먹자. 엄마 흘려. 흘릴까 봐. 뒤가 막 빨려 들어가. 기다려 아니 이렇게 와서 얘가 원래 평소에 먹던 간식하고. 영양제 이런 거다 챙겨 먹을수 있으니까 좋네. 오늘 이걸 두세 번씩 먹여야 되는데. 하루에 이거 두번 번번 먹던 것도 한 번밖에 못 먹고. 잘 너무 잘 먹네. 너잘 먹네. 응? 응, 마지막 에이, 응. 잘 먹겠다 가만서 있어, 엄마가 또줄 거야 기다려